안녕하세요 두바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비 중에서도 가장 기본 정비에 해당되는 타이어와 튜브 교체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펑크는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그에 반해 의외로 간단한 준비와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전거 샵이 없는 곳에서도 라이딩을 해도 불안하지 않겠죠? 필요한 장비는 튜브와 타이어 공기를 주입할 펌프 그리고 타이어 레버 입니다. 보고 두세 번 정도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의 자전거로 연습하시고요. 펌프와 타이어 레버만 있으면 집에서 연습 가능하겠네요. 추위로 라이딩 시간이 길지 않는 요즘 바로 지금 연습해서 미리미리 익혀두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 띠링! 촬영한 장소는 미케닉 실력이 출중하다고 소문난 서울 신길동에 있는 자이언트 전문 매장이고요 로드바이크 로 타이어와 튜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에 앞서 먼저 바퀴를 분리 해야 되는데요 바퀴를 분리하는 방법과 결착하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짧은 참고 영상으로 간단히 추가할테니 참고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퀴를 분리하면 공기를 전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이어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타이어 안쪽 테두리를 비드라고 부르고 비드가 결착되는 부분이 휠의 림 부분인데요. 림과 비드 사이에 공간이 나도록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런 다음 타이어 레버가 등장하는데요. 주걱이라고도 불리는 타이어 레버를 비드와 림 사이에 꽂고 림의 둘레를 따라 그대로 긁어내려 갑니다. 움푹 페인 쪽이 위로 향하게 하셔야 안쪽에 있는 비드가 밖으로 빠져나오 겠죠. 레버의 반대쪽 끝은 스포크에 걸어두는 장치입니다. 하나의 레버로 비드와 림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 놓고 다른 하나의 레버로 긁어 내려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지겠네요. 근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빠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타이어가 너무 타이트하면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마찰을 줄이도록 비눗물을 묻혀서 힘주어서 긁어보고 지렛대 원리로 제작된 타이어 레버도 사용했는데 소용이 없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분리하고 타이어 비드가 조금은 유연한 걸로 추천받아 교체하시는게 최선이에요 타이어가 분리되었다면 안쪽에 있는 튜브를 꺼내주면 됩니다 튜브는 사용한지 얼마 안됐고 미세하게 바람이 새어나와 정도의 펑크 튜브라서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땜빵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전거용 펑크 패치를 사서 붙이는 건데요. 구매한지 오래됐다면 포함된 접착제의 접착력이 약할 수가 있으니 새 걸로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펑크 패치 사용법은 제품이 달라도 거의 동일합니다. 튜브의 어느 부분에 실구멍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기를 먼저 주입하시고요 비눗물이나 그냥 물에 한번 넣어 봅니다. 탄산처럼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딱 그 부분이 범인이죠 하지만 범인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펑크난 부분에는 우선 사포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패치에 접착제를 골고루 묻혀서 해당 펑크 부위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정량만큼 가득 채워서 바람이 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타이어에 끼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를 한번더 벗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타이어와 튜브를 분리했으니 다시 체결해야겠죠 타이어 비드 한쪽면을 림의 한쪽 면에 먼저 끼웁니다 그리고 튜브를 타이어 안에 쏙 집어넣는데요 바람이 완전히 빠진 튜브를 넣기 보다 아주 살짝 부품감이 있는 듯하게 공기를 채워서 넣으면 튜브가 타이어 안에서 자리 잡는 데더 수월합니다 튜브를 넣을 때는 밸브 부분을 먼저 넣어 고정시킨 다음 나머지 부분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타이어의 나머지 비드를 림에 고정시켜야 하는데요 타이어가 너무 타이트하면 이때도 고통이 시간이 다가옵니다 힘을 주어 밀어넣을 때 타이어 레버의 도움을 또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폼이 페인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비드를 림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튜브가 비드와 림 사이에 끼지 않고 자리를 잘 잡도록 차근차근 밀어 주시면서 넣어야 해요 타이어를 결착하다가 튜브가 펑크나는 원인은 대부분 이때 발생하게 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터져먹었어요 비드와 림이 완전히 결착되면 처음에는 공기를 반만 채워서 비드가 잘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공기압을 마저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자전거 관리 영상에서 말씀드 드렸다시피 겨울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밖에서 보관할 계획이라면 공기압은 60에서 70% 정도 채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퀴 분리하는 방법은 이미 너무 많은 영상이 나와있지만 괜찮은 영상 고르기가 번거로우실까봐 간단하게나마 이어서 소개합니다. 바퀴 교체는 엑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QR레버냐, 수루엑스이냐의 차이가 가장 흔할텐데요. q r 엑스이면 레버를 먼저 열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5회 정도 돌려 고정 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 레버 반대편도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와 포크를 고정하는 엑슬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포크를 들어올리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QR보다 두꺼운 스루 엑슬은 렌치를 이용해 나사를 푸는 방식이 있고 QR 엑슬처럼 레버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나사를 풀어야 한다는 건 동일하고요, 엑슬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다. 디파키는 체인 디레일러 등 복잡한 장치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데요. 의외로 단순하답니다. 우선 뒷바퀴를 분리하기 전에 체인 위치를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위치시키고요. 앞바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정된 엑슬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라켓에 걸려있는 체인을 분리하면 되는거죠. 그러기 위해서 디레일러를 벌려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디레일러 벌리기 뒷바퀴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장착할때도 마찬가지죠. 디레일러를 벌려서 체인 사이에 스프라켓을 넣는게 1단계고요 작은 스프라켓이 위쪽 체인에 맞물리도록 밀어주면서 벌린 디레일러를 놓아주면 됩니다. 이것 또한 몇번 반복 연습하다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분리할때 잘 빠지지 않으면 몇번씩 살짝살짝 위아래로 흔들려주고 다시 체결할때 엑슬이잘 맞물리지 않으면 위에서 살짝 눌러주기도 해야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영상으로는 잘모르겠 하실 겁니다. 무조건 실전이 답이에요. 차에 실을 때 언제까지 전전긍긍하실 건가요? 이제는 전문가처럼 분리해서 놓고 순식간에 체결하자고요. 사실 저도 매우 느린 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할 줄만 알면 되니까요. 우리 두바퀴 독자 여러분은 펑크 따위는 스스로 자가 정비하고 해결하는 스킬 꼭 탑재하셔서 내년 라이딩 시즌 맞으시길 두바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